여기 음식 더럽게 못하네 나돈 안낼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알겠습니다 죄 죄송합니다 흑흑흑흑 아무리 손님이라지만 당신 말 다했어? 이걸 그냥 확 까불고 있어 저런 진상은 한번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야 오늘 내가 월급 받았으니까 한턱 제대로 쏜다! 금액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왔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따가 없어지는 게 돈이야. 또 벌면 되지, 크크. 이번 달 월급 들어왔으니까 공과금이랑 이것저것 나가고 저축하고 나면 대략 11만원 정도 쓸수 있겠군. 약속은 되도록 잡지 말아야지. 야, 걔가 뭐라고 연락 왔는데 빨리 얘기해봐 와, 귀엽다 친구야 안녕?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만져봐도 될까요? 종은 뭐예요? 아! 이번이 이 역서 열 번째인데 연락이 하나도 없네! 이러다 취업 못하는 거 아냐? 취업 못하면 뭐 먹고 살지? 아예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근데 다른 일하면 경력의 도움은 하나도 안될 텐데... 미치겠네! 뭐 세상에 일자리는 많으니까 넣다 보면 한 군데는 되지 않을까 크크 <웃음> 어? 열한시네 아직 오전이니까 조금 더잘수 있겠군 어? 뭐야? 벌써 일곱시야? 너무 늦잠 잤는데 빨리 씻고 운동 가야겠다. 저 혹시 나이가... 저 스물여섯 살이에요. 야, 친구야, 반갑다. 나도 스물여섯인데 우리 편하게 말도자 크크. <웃음> 아, 저도 반갑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 애들이 너무 불쌍해. 후원해야겠다. 저런 거다 후원금 받으려고 과장해서 찍는 거잖아. 100% 애들한테 가는 것도 아니면서